도움을 받아서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.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낮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